자, 복사님 오늘 어느 본문을 읊지러 보게 되나요? 네, 오늘은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 중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좀 길긴 한데 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사실 원어를 네.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 놓았다. 정해 놓았다. 네. 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배후에는. 네. 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하. 너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음. 또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음. 나만 개입하면 모든 게다 된다는 걸 어, 알도록 다 배열해 놓으셨다는 의미거든요 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표현도 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할 할 때는 네. 아무 일이나 부탁하지는 않거든요 음. 부모가 어, 자녀는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음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네. 또 사실은 나나 부모 입장이나 자녀에게 꼭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될때 네. 그런데 아직 자녀는 그걸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럴 때는 부모가 내가 부탁하니까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하.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은 고통이니까. 그렇죠. 아, 아픔이고. 음. 근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배열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짜 참된 자유 참된 평안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배열한. 사건이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증해 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음. 이 땅에 아이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하신 음. 그 사건이 성탄이고 네. 그 성탄은 어, 화목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요 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여기까지 나아진 걸볼때 정말 어떤 상황과 사건도 음. 어, 너를 사랑해서 배열한 거다 음. 너 괴로워하라고 한거 아니고 네. 네 아픔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허. 그냥 뭐 재수가 없이 생긴 문제도 아니고 음.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문제도 아니고 음. 다 나의 완전한 섭리와 너를 향한 사랑 속에 배열된 거라는 걸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음흠. 물론 이해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자식이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못 하지만 부모님이 야다 너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라는 진심이 네. 있는 것처럼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도 그래서 저는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음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꼭 담겨 있다는 것그 음. 속에 지정돼 있다는 것을 네.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아멘.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이 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가를 서로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좀 뜻대로 안 되는 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선한 뜻이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기 위서 노력해보고 음. 그런 행동들이 화목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능한 한좀 모든 사건 속에 특히 아픔과 아쉬움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한를 마무리하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성도들 삶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자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 중에서도 뒷부분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